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재단 관련주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관련주에는 CJ부터 보라까지 일곱 개 종목이 대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도 수출 제한 이 원당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인도의 수출 제한에 이어서 엘리뇨까지 덮치면서 사탕수수가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가뭄과 또 휘발유 연방세 면제 종료로 인해서 어이 휘발유의 대체제죠이 에탄올이 이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발효시키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면제가 종료되면서 또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어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이 악화되면서 가뭄으로 또 사탕수수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이 증가를하고있습니다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게 부각되면서 에탄올 생산이 증가되고 또 자국 식량 안보를 위해서 원당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앞으로 원당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되고 있고 또이 원당의 재당주의 이 산업의 특징을 보시면 이 성숙산업이고 또 생활필수품이라는 산업 때문에 수요탄력성이 낮죠. 그리고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재당 관련주는. 하지만 곡물가의 상승 또 원당, 목수수, 뭐 대두 같은 이런 가격의 상승 또 환율 등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 바로 이 재당류입니다. 또 환율이 그동안 이제 1,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이제 1,30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하는 쪽에서는 좀안 좋죠. 그리고 이 재당 관련주가 이 원재료 가격에 부담을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원당, 이 원, 제, 이 원당 가격에 상승을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J제일제당이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4조 9천억, 대상이 6조 9천억, 얘가 2위죠. 삼양사가 4,600억대로 얘가 이제 3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리고 퍼를 보시면 CJ가 주당 36,000원을 벌면서 퍼 9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CJ죠. 대상이 9배, 거의 뭐 7배에서 9배 수준에 거래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배가 넘는 기업은 경인이부터 보라기, 대안이 어, 요런 기업이 이제 10배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대상이가 이제 지주사를 빼면 이제 삼양이가 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보라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삼양이가 이제 100%가 안 되는 수준이죠. 대안재단이가 낙폭으로는 이제 2.4%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에 한번 차트와 사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 식품 회사입니다 국내 2위 그리고 고추장과 조미료 출고가를 11% 인상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 인상 관련해서 어 또이 제일 제당이 어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했던 어 모습에서 좀 전환을 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식품 사업부가 37%를 차지합니다, 매출에. 그리고 물류가 38%죠. 그래서 물류 비용이, 어, 물류 쪽 매출이 오히려 큽니다, 얘는. 건설, 또 CJ 건설과 또 운송 쪽, 또 하역,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큰게 CJ입니다. 아, 그리고 당을 보시면 이제 개교, 계속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걸 흐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비중을 보시면 이제 대두 쪽 식용유 제조에 필요한 대두 쪽 수입액이 훨씬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잠깐 보시면 이 주당 이익이 작년에 21년도 비해서 22년도 거의 뭐 증감이 없죠. 소폭 하락하는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은 뭐 조금씩 늘려줬던 CJ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 11월달이죠. 11월달 8월달에 고점을 이제 정확히 돌파하지 못했죠. 43만원대를. 그러면서 이제 꺾였습니다. 급격히. 어, 그래서 22일날 30만원대를 찍고 어,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어, 제일재당입니다. 다음은 대상 청정원 브랜드를 통해서 설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얘는 지금 전 저점 부분에 어, 거의 이제 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어, 추락을 해줄, 추락을 할지는, 어, 이 설탕 변동에, 가격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대상 홀딩스. 어, 얘는 대상의 지분을 39%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서서히 이 고개를 좀 들었던 이 대상 홀딩스. 다음은 삼양사. 얘는 Q1이 이제 설탕 브랜드죠. 이 Q1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핏, 패트병 용기, 터치패널, 요런 화학 부분, 또 엔지니어링, 요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그리고 이 실적을 보시면, 어, 지금 뭐,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죠. 0.65% 감소를 한 실적이고, 매출액 순이익은 7,746억, 그래서 어 21년 대비해서 32% 증가를 했고, 매출액도 11%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21년도 3,500원대에서 50% 증가하는 어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삼양사. 아 그리고 이 지금 원당을 제외하고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26%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 사업 쪽을 보시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접착제를 양산 중이고 또 배터리 친환경 열 관리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좀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삼양 패키징에 6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B 금융 주주의 최대 주주 어 14%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DL이 동원이 코엔텍 LG 태영 TY 어 요런 데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양사. 어 그리고 듀오맵 이 제품 현황을 보시면 이제 얘는 어제 식품이 매출비중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46%. 어, 그리고 실적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당 이익이 3,000원, 5,000원, 또 3,000원, 이때좀 떨어졌죠. 그리고 22년도에 6,900원대로 어,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작년 4분기에 좀, 어, 좀, 어,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뭐천 원, 천 이백 원, 천 이백 오십 원씩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영업이익률로는 뭐 3% 5% 대 요런 수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고개를, 작년 10월부터 이제 고개를 들었고, 200일 선이죠. 이 장기 입형선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뭐만주 정도 아주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요 200일 선을 돌파할 때좀 거래량이 좀 실렸던 어, 삼양사입니다. 어, 그리고 주요 지지대를 보시면 이제 4만원대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죠. 어, 요건 월바, 월간, 어, 주봉의 차트입니다. 요 8만원선을 거의 넘지를 못하고 급격히 꺾이면서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났었던 어, 삼양사. 다음은 경인양행입니다. 어, 거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품질 사카린 시장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인양행. 다음, 보락. 얘는 지금 뭐, 감기약 품기 관련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원료의약품, 또 식품 청감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락이. 대한제당 얘는 주요 식품 부분에 설탕, 또 배합사료, 축산유통, 이렇게 세 가지 이, 이 품목이 있습니다. 제품 매출에는. 식품이 48%로 가장 매출 비중이 크죠. 설탕 쪽이 가장 매출이 큽니다. 어, 그리고 원재료, 메이백도 규모가 이제 41%죠. 설탕 쪽이. 어, 차트는 보시면 뭐 지금 계속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